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도 춥지만 따뜻한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시민들 대상으로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쿠키를 구웠는데요 쿠키는 총 두종류로 구워왔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달달한 맛있는 쿠키고요 또 하나는 부드럽고 달달하지만 그 속에 매콤한 와사비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촬영 전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제 룰을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갑시다! 이두개 중에 하나는 와사비가 들어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쿠키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를 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와사비가 걸린다면 저의 사비로 이제 기부금이 쌓여서 이제 추운 날 연탄으로 이제 기부가 될 거예요. 야, 이거 나는 먹어야 돼? 한 입에 딱. 맛있요 음. 맛있어요? 빨려, <웃음> <걸렸다. 웃음> 네, 한 입에 딱 드시면 돼요. 나눠야 될 같은데. 정을면 <웃음> <웃음> 알지만 저리품나어맞어어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음, 퍼펙트한 와사비야. 하는 거안 찍어도 돼. 와서 비 네, 이게 눈님 것 같은데. 네, <웃음> 아니 이게 와서비들은 거예요. 그요 <웃음> <웃음> 네, 네. <여기> <웃음>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사합니다감사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합니요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비 기분 좀 좋은데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니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네. 어, 세상을 뭔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들은게 고맙고 어? 이 행사가 좀 어쨌든 간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임용 공부를 하는 시즌인데 아 이번 한해 임용 준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할 아아 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들 좋은 결과 가 있어서 이제 좋은 선생님 됐으면 좋겠고 2017년 다소 단안했지만 잘 건너왔고 2018년에도 정말 다소 단안하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가족들 건강이랑. 모든 저 어려운 사람들이 네. 참된 생활을 들고 세상이 어려운 사람으로 살수 있는 네.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임명고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련된 기부 금액은 전주 연탄은행으로 기부가 됩니다. 추운 겨울날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한번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